어, 그래서 S호텔 같은 경우에는요, 그 베개 맞춤 서비스를 해줘요. 근데 제대로 맞출까요? 그렇죠, 잘못 맞출겠죠. 뭐. 음. 네. 그렇게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? 그런 베개는 없죠. 음. 네. 그 S호텔 찾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. 음. 네, 저희가 맞춤 서비스에 이 진짜 마, 맞춤 음. 서비스를 보여주겠다. 네. 아, 진짜가 같아요. 나타났다. 네. <웃음> 네. 어쨌든, 그래서 베개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, 베개를 잘 맞춰야 된다. 네네. 항상 네. 하는 말입니다. 왜? 왜? 사람이 베개에 맞추려고. 맞추냐고! 베개를 찾아서, 나는 30개를 샀어, 2 0개를 샀어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베개. 나한테 맞춰. 나 네, 하면은. 네. 베개가 나한테 것? 맞춰야지, 베개가. 그래서, 음. 이 자세에 따라서, 되게, 아, 음. 어, 중요하고, 음. 그 다음에, 사람들이, 왜 코골면 옆으로 자라고 할까? 음. 라고 하는 거를. 기도, 기도, 그렇잖아요. 혀 때문에 그렇잖아요. 네. 네, 혀가. 그거를 잘 모르고, 그냥 음. 그렇죠. 옆으로 자면 좋아. 음. 코골이면 옆으로, 옆으로 자는 괜찮아. 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음. 그 옆으로 자면 왜 코골이가 음. 좋아지는지는 혀가 뒤로 가느냐, 옆으로 아, 가느냐에 아, 가느냐. 네. 따라서 음. 기도가 조금 더확고가 되나 틈이 네. 생기느냐, 음. 덜 생기느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... 네. 네. 음. 옆으로 자면 음. 어깨가 눌리잖아요 네. 오래된 사람들이 보면 다 어깨가 아파요 수술을 해야 되나, 네. 어쩌야 되나 네. 다 네. 그러고 있단 말이죠 네. 그리고 고개가 또 이렇게 꺾여 가지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틈도 아프고 고리를 좀 줄여보겠다고 어, 골병 든다고 하죠 뼈에 병이 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도 좋다 나는 잠자는 자세는 가장 편안하게 누워서 큰 대자로 자는게 제일, 어,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벗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, 최대한 중력으로부터의 내 몸을 이완시켜 줄수 있는 자세는 큰 대자로 누워 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웅크리고, 쭈그리고, 엎드려서, 되게 골격이 안 좋아요. 그래서,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, 그때 이게, 이 머리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, 음, 음.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네. 그, 그 자세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골반에도 영향을 주고, 뭐 척추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이 휴대폰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생기는 거북목이나, 네,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어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의 자세를 이렇게 잘 바르게 갖는 거. 또 잠을 잘 때에도 자기한테 딱 맞는 베개, 그 베개를 자는 동안에는 음.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야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던 이 근육들도 자는 동안에 이렇게 이완돼서 편안하게, 편안하게 네. 회복이 되야 되는데 네. 이 자세로 잔다. 그렇죠. 이거는 내 몸에 병을 주겠다. 음. 킬링, 음. 셀프 킬링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잠자리만 해도 무자랄 판이지. 셀프 킬링을 하고. 그렇죠 <웃음> <웃음>